자 오늘은 주제는 어 지금은 요셉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요셉은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이 어 어떤 인물인지 왜이 지금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 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 그를 더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요세,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그 노년에 어, 태어났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 어떤 아들보다도 더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채색 옷을 입히는 어, 입혀서 지어 입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어, 창세기 37장 5절과 7절에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런 꿈을 꾸니 이런 꿈을 또 형들한테 직접적으로 어,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가뜩이나 어, 이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그를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러니까 완전히 어, 형이 완전히 열받죠. 그래서 그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화했던 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부지이고 또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 우리가 요셉이 왜 필요한지를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웃음>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제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 창세기 3.7장 18절과 20절에 어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아버지가 형들이 어그 양을 어 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하라고 요셉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보고, 알아보고자 갔는데 이 형들이 이제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깨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자 그를 죽여 한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형들은 요셉이 정말 싫었나 봅니다 아버지의 모든 그 관심을 다 받고 또그 꿈까지 형들이 자신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모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요셉이 던져집니다. 구동이. 그래서 <웃음> 창세기 37장 25절과 28절에 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한물의 이스마일 사람들이 길드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락을 싣고 애국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욕이 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육인이라라고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중하였더라. 그래서 이 유다의 그형 형의 말을 동생들이 다 따르고 얘기를 하죠. 듣기로 하고. 그때 미디안의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항상 이런 <웃음> 결정적인 때 보면 그때 항상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구등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라고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죽음에서 다시 어그 애굽, 애굽으로 그미한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런 운명이 어 죽음 죽는 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또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요셉은 어 애굽으로 가서 그그 애굽의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해를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대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정총무로 삼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를 미친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 요셉의 예고 사람의 집에 있는 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예고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 어떻게 보면 참 죽음에서 그 다음에 어, 갑자기 할아버지에게 할아버, 어,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되어서 예굽다로 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뭐 분노와... 어, 시기와 질투와 뭔가 그런 어 생각들로 있어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어 따르고 또그 외국 주인을 더 섬기는 그런 오히려 섬기는 자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있는거죠 <웃음> 또 여기서 요셉은 용모가 뼈아나고 아름다웠다라 라고 얘기하는거죠 그만큼 요셉이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그러니까 더욱더 용로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어, 항상 각광받는 이 사람이 있으면 또이 시기하고 또 어, 모합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창세기 39장 7절과 12절에는 이 애굽의 주인의 이 아내가 요셉을 자꾸 어, 유혹하고 어, 이 저런 동침하자는 것을 자꾸 유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습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라고 하면서 또 내가 그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항상 요셉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웃음> 어 이게 악한지 안악한지를 항상 구분하였고 그 모든 것을, 어, 구분하였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 모든 것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어, 이제 그 자리들을 도망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음란은 우리가 맞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만하고 교만하면 절대 어, 이길 수 없고요. 이 음란을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해야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면서 또 우리가 그 죄의 모양도 따라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항상 살아가기를 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야네가 어, 이제 그 어, 14절과 18절에 이제 이 주인에게 이제 그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이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웃음> 주인이 이제 그의 옷을 겟을 두고 자기 주인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종 나를 희롱하였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려, 내게 려 버려두고 도,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라고, 이제, 누명을 씌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주인이 이제, 어, 그 자기 아내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노아에서 그래서 이 요셉의 주인이 그,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라고 해서 요셉이 다시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음에, 죽음에서 다시, 어, 위기에서 살아나서 종료로 팔려나와서, 그리고 그종 종우의 몸으로서그 애굽의 주인 집에서 어, 가정 충무로또잘 나가다가 이런 또모함물을 통해서 다시 재수가 되는 그런 역경을 또 겪게 되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 역경을 또어 하나님의 은혜로 잘슬그롭게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9장 21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나 항상 그곳에 모든 것을 다 어, 종이었지만 또그 집의 주인의 가정 총무로 또이 간수장에서 간수장을 어, 그의 손에 모든 것다 맡기는 그런 믿음이 가는. 어 사람으로 거듭나죠. 그러면서 이제 어 이렇게 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옥에 갇힌 애고방의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아,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고 이제 그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요셉이 들어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이 이제 근심의 빛이 있으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는데 어째 오늘 당신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요셉이 어, 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볼수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해석하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해석을 하게 되면서 어 이떡 굽는 자는 이제 죽게 되고 술 맡은 자는 다시 복직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그술 맡은 자가 요셉에게 내가 어 복직하면 뭐 너를 저거 하겠다 했는데 2년 동안 까먹, 까먹고 있었죠. 그런데 2년 후에 이제 41장 1절 4절에 그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의 강에 가서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다음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의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의 강에서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꿈을 꾸고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또 다시 잠들어서 꿈을 꾸는데 한족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가늘고 동풍에 말한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을 삼핀지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깨는 꿈이죠. 꿈을 깨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한테 이 꿈을 해석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술 어, 가는이 기가 이제 그 오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바로한테 그 요셉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셉이 와서 <웃음> 이런 얘기들을 꿈을 해석을 하면서 이제 어 바로가 이제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이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완전히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총리직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직을 맞으면서 그 나라를 살리을 맞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그 말씀의 어그 말씀에 창세기 47절에 일곱 해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국당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업 주, 주위의 밭에 공물을 그 성업 중에 쌓아두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라라고 그만큼 그 일곱 해 동안 풍년을 해서 그것을 모아고 해서 그 얼마나 많았으면 그 세는 것 자체를 포개 정도로 그렇게 많은 소출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일곱 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 풍년을 대비해서 이 풍년을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나중에 곡물을 거두어서 저장하게 되면서. 이제, 백성들한테 먹여 살리는 그런, 어, 그, 흉년 때, 이제, 이 백성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의 자, 어, 자녀, <웃음> 자식들이, 가족들이, 어, 굶주렸을 때,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가서, 했, 이, 그 양식을, 어, 받 때, 요셉이 이제, 거기서 총리로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어, 자신이, 그, 형제들이 버렸던, 어, 요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창세기 50장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웃음> 그래서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기를리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은... 요셉이 죽이려고 했고, 그 종으로 팔았는데, 얼마나, 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이제, 어다 용서하고, 가족들을 불러들이면서 그들을, 어 자녀들을 기르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어, 했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자, 주 가족, 가족들을 이제, 살리는 그런 요셉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5 0장의 이제 마지막에, 어, 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제 어, 나는 죽으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요셉은 어, 죽음으로 가는데 이제 50, 창세기가 여기서 이 얘기로 어, 말씀으로 이제 끝나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는데 어, 요셉을 이렇게 뭐 간략하게 스킵하면서 봤지만 요셉은 꿈꾸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에는 요셉의 말처럼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준비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 1장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사라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언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나암샘을 건축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웃음> 이 갑, 이제 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나면서 애굽에 있는 어, 다스리 있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 인원수가 자손들이 많으니까 많고 자기다 많으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이런 짐들을 무거운 짐들을 지어서 괴롭게 하고 그들을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동과 나우샘을 건축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 그러나 그 이제 12절 이제 보면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권성하고 퍼져나가니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고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어, 이 애국 왕들은 이 백성 이스라엘 접선을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어, 그래서 어, 애국 왕게 시키는 모든 일이 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존재는 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만들, 힘들게 하고, 먹고 살기에 급급하게 만들며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백성들은 언제나 억압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억압을 할수록 어, 더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어, 그렇게 해서 이추레법을 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어,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어,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어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애굽의 재물들을 가지고 나가는 그또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가 상상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떠나 나왔으나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많은 재물들을 갖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뒤에 이제 바로왕들이 바로왕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백성들 얼굴을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제 백성 군대가 뒤에 쫓아오니까 두렵죠 그러나 앞에는 홍해가 있지만 이렇게 모세가 앞에 가면서 홍해를 열었지만 그들은 뒤에 군대 오는 것에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또 이들은 잊어버렸고 단순히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에 급급했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제 지나갈 때 바로의 군대들이 이 홍해길을 들어왔을 때다수장시켜 어, 버리는 그런 또 일들이 일어 나면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는 거죠 항상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들은 자신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따르겠다 하지만 향후에는 또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것들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요셉이, 어, 요셉이 사람들이 항상 이 뭐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항상 항상 먼저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와서 항상 사람들을 어, 준비시키고 나가는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어, 현 시대를 보면 지금 현재 우한 코로나로 많은 나라들이 자 이제 각 나라도별로 통제하고 어, 있는 그런 사회들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코로나 뭐 격리자들한테 이제 잘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밴드를 묶어서 그들을 통제하고 앱을 통해서 통제하고 그들을 통제하려는 그런 사회들로 어 발판을 마련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푸드뱅크를 받기 위해서 푸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줄서 있고 기다리는 국민들을 보고 어 이것이 이제 통제 사회로 가기 위한 수순인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마스크랑 그다음에 어~ 뭐~ 재난 기본 소득을 받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아우성이고 어~ 막 이~ 혼란이 대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들이 어~ 그~ 정부가 주도하는 배급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타행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전량을 정부가 구매하면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뭔가 받는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부가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국민을 어, 나눠 배급하는 사회 그러니까 배급하는 사회는 과거에 봤을 때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가 사회주의적인, 음, 그 정부가 주도하는 통제사회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어~ 보안이나 명, 미명하에 통제사회로 가는 가고 있는 그 중국을 보면 신진핑의 독재 체제를 위한 감시 시스템인 태낭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태낭이 이 선글라스 하나로 이 시민들의 이 사람들의 시스템을 등급을 볼, 바로바로 볼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등급이고 이 사람이 제 어~ 범죄자인지 이 사람이 뭐~ 채무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들을 어~ 통제를 해서 신용 등급을 위서이 사람은 비행기를 탈수 있는지 없는지 기차를 탈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여러가지를 어,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해 왔고 그런 그 보안이나 미명하여서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중국을 볼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태낭 시스템이 중국에 엄청난 감시카메라들이 감 칼, 감시 카메라들이 있지만 더욱더 더 활성화 시켜서 더 많은 어 사각지대가 없게끔 만들어 놓는다고 놓은, 하니까 어, 중국은 정말 통제사회로 가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어, 통제를 하려고 하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또곧 여리고,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시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이모압의 발락왕은 발락 얼마나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두려웠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행한, 행한 일이 뭐냐 바로 어여기 이제 <웃음> 그들의 사신이 모압의 왕이 사신을 부월의 아들 발람의 교 고향인 가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가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발람을 어 사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발람이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이 발람을 못 가게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발람이 가서 그 저주하는 방법들을 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발락은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앞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자들이 정말 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봐왔던 것처럼 애굽도 그렇고 이 모압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하기 워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 어 저지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작년에 10월 3일과 10월 9일에 그 강화문에서 엄청난 그 집회를 했습니다. 그 강화문 집회의 집회의 주도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어, 정광목사를 위시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강원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어, 하나님을 반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반락의 마음, 모아광의반락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웃음> 강원 집회를 못하게 하고, 어, 그 다음에 그 강원 집회에 주도했던 정광목사를 리더를, 어, 구속시키는 그런 상황을 해서 그것을, 어, 그들의 두려움을 표출하고 그들을, 어, 막아내는, 막을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그 예배를 금지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경찰을 예배장소까지 통제해서 성도에게 서약서까지 요구하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는 거죠 <웃음> 그러면서 이제 뭐 예배를 하니까 막 고발을 하고 또 예배를 강행하면 현장조사 나와서 막 이런 못하게 하고 이런 여러가지들이 어, 일어나,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어, 진정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려고, 어,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게 하려고, 어,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어,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그, 어, 출굽기 1장에, 어, 12절에 이 말씀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바로 이게 렇 바로가 어그 계속 이게 성장하니까 번성하니까 계속 이 사람들한테 계속 어 노동으로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막더 어려운 일들을 일들을 막 엄하게 시켜서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말씀처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퍼져나가는 더욱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번성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기독교도 핍박을 받을수록 더부응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알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얘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에서 봐왔던 그런 일들을 어,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은사님의 교회인데 저희가 음, 한국에 있을 때이 교회에 보면 지금 이 모습과 이 모습은 대조적이죠. 물론 다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적 예배의 모습이냐면 바로 4월 12일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4월 15일 이 옆에 있는 거는 바로 4월 19일 주일 예배입니다. 자, 언뜻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로 12일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15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을 이 교회가 어, 그 한교원 대표 당을 지지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어 지지했던 당으로 이들이 아니까 이들이 이 교회는 자체는 등록도 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경찰 여기에 뭐교인을 해봐야 정말 어 저희도 알지만 한뭐 100명 이내 다들 가정예배를 섬기고 또 어, 가난한 자 어, 어려운 자들을 <웃음> 돕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렇게 어. 경찰들이 막 인원, 인원수로 인원 여기를 못들어게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4월 19일 주의 예배는 그렇게 점성점성 어, 점성 있고 그 다음에 정작 어, 이 행정명령의 내무, 내용은 뭐냐면 거리 2m 이상 거리를 두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 근데 이런 거리를 교회에서 예배를 두는데 2m 이상 두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2m 거리 이게 2미터 뭐 1m도 안되잖아요 바짝바짝 바짝 붙어서 교인들을 못 들어가게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예배를 어, 통제하는 공무원과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어, 이 목사님은 이 전도집회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아예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웃음> 이들에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또 회개해라. 뭐 이렇게 계속 전도집회로 이거 대치하면서 자꾸 전도집회로 바꿨던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원래 여기가 이렇게 판이 막혀있지 않았어요. 이게 뚫려있었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갔는데 이 공무원들이 와서 막 여기 막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에 대부분이 여자들과 아이들 밖에 없거든요. 목사님하고 뭐몇분 밖에 안, 남자분은 몇분 없지만 대부분이 여자 성도분들과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안전때문에 여기 아래 막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또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평양 대부흥 때어 우리가 어 당신 우리가 평양의 대부흥만 우리가 알고 뭐 서양에서는 그 태양, 평양 대부흥을 <웃음>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뭐 그런 교회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전에 이런 어, 평양 기독교인 박해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1800, 1894년 5월 10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어 했던 93년 3월에 장루의 마펫, 닛, 스왈른 선교사들이 이, 이때 이제 평양 개척 선교사들이죠 서상윤, 한석군과 함께 평양에 도착해서 최칠항의 주막을 중심으로 한섭진이 자신의 이름으로 성교부를 위한 주택을 구입하는데 아, 이때 이제 집주인이 외국인에게 집을 판 혐의로 관가에 체포되고 성교자들은 평양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관에서 동원한 평양의 군중들은 성교사들에게 돌을 던짐이라고 되어있죠 그렇게 해서 이 결정적인 건 1980, 1894년 2월에 음력 정원을 맞아 독립통수 김낙구가 <웃음> 마을을 돌면서 우물 제사 비용을 걷다가 홀의 통역 노병선에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김낙군는 마을 공동체 제의에 참여하지 않는 양기들을 쫓아내려고 평안감사 민병석에게 금교령을 요청했고 민병석은 서양 사람은 잡을 수 없는 즉 조선 교인만 잡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어, 민병석은 감리교회 조사 김창식과 장로교회 조사 한석진을 비롯한 교인들 10여 명이 투옥하고 죽기 직장까지 구타하는 평양 기독교 어, 박해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평양 대부흥이 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항상 보면 핍박 이후에 어, 모든 역사 핍박 이후에 이 부흥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했던 이 자리 바로 어, 장대현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 바로 북한의 김일성 그 김정일 부자의 동상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왜이 부흥했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장대형 교회가 어이 김일성 부자의 동상이 세워졌으나 바로 공산주의들이 줄자들이 이들이 또 바로 어그 당시에 부흥했던 그어 같이 동참했던 교회 목사들이 이 김일성을 동조하고 같이 협력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동방의 예루살렘에 불렸던 평양 장대인 교회가 지금의 어 북한의 체제인 주체사상이 있는 만수대에 김일성 부자 동상이 세웠다는 거죠. 정말 어 탄식할 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최근에 이제 어, 핍박하면 할수록 부흥하는 기독교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란의 교회의 부흥을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지난 2005년에 무슬림에서 개종한 이란 그리스도인의 수는 약3 0 0 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심, 불과 10년 사이에 이란의 그리스도인의 수는 최소 300만 명 이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그마 성장률이 19.6% 세계 1위에 어를 통계로 볼수잘 뒷받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실공히 이란은 지난 10년의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호하는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연 이란이 어떤 나라였냐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37년간 펼쳐진 이슬람 철권 동, 통치는 오히려 이란 사람들을 물적 영적 굶주림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춰 이루어진 교회를 향한 강력한 핍박 또한 몇몇 리더들의 성, 성명을 드리는 순교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신지 또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이 민족의 부흥을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은 세계 교회의 역사의 속에 그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부흥이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민족의 경우처럼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란의 부흥은 달랐습니다 아, 독특한 특징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된 대부분의 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위성 방송을 통하여 홀로 예수님이 연구했거나 혹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홀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어떠한 형태의 자유도 누릴 수 없던 이들의 삶 속에 들이닥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들의 심령을 흔들었고 마침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어 정말 뭐 우리가 이스람 하면 엄청난 기독교인들의 핍박의 나라 어, 종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부흥하는 어, 기독교인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한 신명기 8장 1 1절과 20절에 에? 그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아 멸절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게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가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미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영금이 증식하며 내소유가 풍부할 때내 마음이 교만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우려를 지금 현실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어, 어떻게 보면 그 한국교회사를 보면 그 고록하고 성숙한 교회 류대아 목사님의 한국교회에 교회, 한국 일어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어, 보통 대, 아까도 말씀드린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이 증가 되고 하지만 그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어, 했다는 거죠. 그말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렇게 어, 대한민국은, 음,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금 이제, 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이 바로, 어, 지금 여건, 여당이 바로 그것을 옹호하고, 그, 지금 이제 180석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왜냐면 이 동성애 또한 우리가 아까 말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짓고 거주하고 내소화 양이 번성하고 온금이 증식하고 내 수요가 풍부하게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세계 종교 평화 기도회를 합니다. 교황은 세계 모든 종교는 같은 신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CC와 WEA가 어, 세계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하고 있으며 또 어, 올해 6월 2020년 6월에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을 네덜란드 평화궁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평화궁전이 개최되면, 또 이게, 이게, 되면 이제 각 종교 개종하는, 전도하는 방법을 어, 하, 법적으로 규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어,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몰리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반, 기독교 기업의 반, 기독교적 광보라을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고 보시면서 딱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볼 때? 네 그런 광고들을 보시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광고는 자동차 회사의 BMW의 광고입니다. 중요한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에 바로 이제 이게 제이 뭐냐면 사과예요. 빨간 사과. 선악과를 깨뜨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박살내는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가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언약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 가지 물풍선을 터뜨리는 것. 뭡니까? 바로 성삼이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포로 해서 형성을 하고 대적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죠. 또한 물은 뭡니까? 이 침내를 뜻하는데 하지만 그 물들을 다 피해가는 즉 나의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침내는 필요가 없다라는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는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간역 거침없이 뚫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어, 간역은 성경적으로 히거로로 어, 제어원은 하타 헬라어로는 하르, 하르마, 하르마타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간역을 빗나갔다 어, 표적을 빗나갔다는 뜻이라는 재라는 제라, 의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알고 이렇게 정확하게 관용을 어, 두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갔다는 재라는 메타포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 뚫어버릴까요? 이들은 사탄이 준 사상으로 재라는 그것을 깨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재에 묶이지 않아, 매이지 않아 그런 사상적인 사상을 예술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의미를 모르고 봤다면 아마 어 특이하네 특이한 퍼포먼스네 어뭐 아, 예술적으로 평가가 높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어, 사탄의 계약이고 어, 저는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다 아트라는 예술로 인념해서 그런 것들이 하고 있다 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반 기독교적인 기업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b m w 광고에 이런 어, 놀라움도 어, 운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역사 교과서의 변화를 보면 김영산 정부에서는 국정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했고 김대인 정부에서는 검정 6종 중에 4종의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경하고 그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과 추진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검정지킬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자유빠지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그 의미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북한도 북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죠. 그러니까 그게는 자유가 없지만 자유라는 단어가 없지만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자유를 빠진 정부로 보면 노무현 정부고 문재인 정부 우리가 다 아는 뭐 내용이지만 이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필요가 일단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 듣지 않아 멸절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잘 봐봤습니다. 항상 이 정부는 어,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고 항상 말을 외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 정보를 들어보면 조국의 사태 때도 보면 조국이 법무장관으로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위법행위는 없어 라고 하면서 의혹만으로 낙마하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서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은 법무장관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따져보니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따져보니까 이그 청와대 국회 선하기가일급 공무원들의 재산을 분석하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이후부터 이들의 오, 아파트 오피스텔 자산은 1월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국가 경쟁력을 좀먹고 있다고 발언한 정세균 국무총리 재산 총액은 2019년 신고 내역 기준 49억 6,132만원인데 그 중에 아파트 오피스텔을 포함한 건물 비중이 전체의 28.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김상, 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남을 콕 집어서 부동산 안정 제일 목표로 세운 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개력도 서울 강남에 본인 명의의 집을 갖고 있고, 김실장의 재산 총액은 어, 3월 기준으로 21억 2723만으로 그중 건물 비중이 41%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어뭐 국민이 먼저다 사, 차라리 먼저다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인들 자신들의 무리가 먼저 라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1750조에 육박합니다 실제적으로 나라 살림은 적자 역대 최대죠 그런데도 이들은 그래서 인당 1400만원을 어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이렇게, 어, 건물과 그래서, 정작, 그, 재산 증식이 늘어나고 있고, 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그, 총선 전에, 4.15 총선 전에, 뭐, 그, 이 코로나로, 우한 코로나로 인한 그런, 뭐, 어, 그,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어, 실제적인, 부채가 이렇게 적자인 상태에서도 또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또이 총선 끝나니까 또 말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사설에 그 국민이 먼저 라고 하는 대통령은 현실과 담을 쌓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포용 혁신 공정 등 기존은 지난 3년간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북문제에 대한 희망적 피력은 먼 나라 이야기 같고 경제인식은 여전히 국민 체감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것들은 대부분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장밋빛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뭔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나 경제든 남북문제든 상생이든 포용이든 혁신이든 뭐 하나 제대로 이지 않고 있다죠 대통령의 경제의식은 여전히 먼 나라이고요. 그다음 여기에 있는 뭐 남북문제는 이미 북에게 어 빼앗겨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어디로 가고 없으며 새로운 전략무기 운운하는 도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고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등 아득하게 들리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삐걱거리고 있고 미국과도 원활하게 소통된다고 말할 수 없는 시점에 참으로 낙관적이라는 것이죠. 대통령은 이제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유는 쏙 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얻을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미국, 일본, 중국이 흔들어대는 통에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고, 또온 국민이 아니라 지지 세력과만 함께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되돌아 볼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마이웨이 길을 간다. 뭐 남들 얘기는 듣지 않는다 하지만 어 그때보다도 더한 마이웨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또한 이렇게 어문 대통령은 남북협력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서 한문전사는 이주 대북 메시지에 국제적 제약의 이행 속도 못 내고 있다. 하면서 어. 코로나 계기로 독자 협력 뜻 밝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문에서는 실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 그, 통일, 통일부 장관은 철도를 또 강릉, 강릉과 어, 재진 구간에 철도를 53년 만에 복원하는 등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의 재추진을 공식하게 화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2조 8,520억입니다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다른 일에 열심히 북한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런 걸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인권, 민주, 모두 다 좋은 말이고, 그러나 참다운 인권과 민주는 군주리노부터의 해방에서 나옵니다. 당장 배고파 죽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시국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에게 새끼밥을 제대로 먹여 참다운 지도자라고 생각했, 참다운 지도자라는 거죠. 국민의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지도자는 참다운 지도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책이나 법률을 입안할때 입안할 때 반드시 국민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 방법론과 연관을 시켜서 발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어,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박정희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체험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에 있어 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신성물이었다. 당시 한국의 배부른 양반 지배층과 지식인 학생들이 민주주의는 신이라고 떠받을 때 박정희의 신은 밥이었고, 이처럼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신을 숭배한 것이 비극이라면 비극이었다라고, 어, 이석재가 이제 그 책을 내면서 그 내용들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도자가, 어, 국민의, 어, 새끼밥을 먹여야 된다는 것에서의 모든 것을, 어, 쏟아부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볼 수, 있, 얘기를 알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10편 105편 17절과 19절에 어,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종으로 어, 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요셉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런 어, 자로 거듭났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 부모로 다 어, 그 흉년때 먹여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최근에 한 동영상이 어, 유튜브에서 엄청 이슈가 됐던 화제가 됐던 영상입니다 맨너튼타임스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6월 9월 회개하라고 외치는 필립 브레어 목사를 우리가 인사 봤습니다 그이면면서 유역시여 당신들의 제약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나의 가을 찾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메하탄 한복판에서 그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유역여 회개하라고 외치는 필립 브레어 목사 이회 저는 이 회개를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유역시민들은 누구는 분명히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역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이때가 극성이었거든요 근데 아이 필립 브레어 목사가 외치고 나서 어느 누구가 누군가는 회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진전되는 기미를 보였다는 것은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이 필립 브레어 목사의 그 브루지즘에 뉴욕 시민들이 어느 한 사람에도 회개했다면 정말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마, 마찬가지로 각자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성교사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말씀 즉 성경이 먼저 들어온 그 어느 것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뭐 자세한 것은 어, 누디아 목사님의 한국교회요 일어나를 들어보시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우리가 또잘 알죠. 배제학당을 설립한 자고, 그 다음에 이스만 대통령은 초대 대한민국 국무 대통령이었고, 정광 목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강한 집회를 이끌어 나갔던 예레미야 같은, 뭐 요셉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언더우드 뭐 아니면 한국의 이수정, 알렌, 성산준, 서경조 형제 뭐 조선의 땅의 첫 번째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의 핵심그 다음에 조선의 바울의 김창식, 스캔랜턴의 모자 선교사. 뭐수많은뭐 뭐 이런 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을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보다 먼저 오신 예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이 교회가 일어섰다는 거죠. 영한복음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니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히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어, 조선시대 때또더 나아가서 하나의 말씀이 먼저 어, 성교사보다 먼저 들어왔던 이 역사적인 대한민국입니다 항상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 그 호로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이름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도 말며 백성의 마음이 상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며 이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 이, 우리 마음이 하찮,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게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께서 홍익길을 여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불뱀에 죽어갈 때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들이 봤음을 보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는 그 8절과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녹뱀은 이 신학시대에 예수님을 예,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시고 끝까지 믿는 자로 진정한 구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해결을 통하고 천국 봉원을 알려주시고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과 3절에 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해기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술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신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침대 요한은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어곧 오실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또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어주님오실는그때이 그 어려운 시기에 요셉과 같은 자또 모세와 또 그런 예레미야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 어려운 시기 때이 핍박과 박해에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